접는 공간이었구나. 자, <웃음> 아, 여기 대고 찍을게. 아, 뭐야? 두들겨 보지 않은 돌다리.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다. 딸지 어, 마지막 것 같지? 어 마지막이래. 담을적지만대부분 뭐야? 이거... 닭... 쫓 닭... 쫓 뚝... 뚝... 뚝... 지 뚝... 뚝... 다 본다? 뭐야 이거? 뭐 애들이? 됐다. 어. 오. 오. 뭐야? 어. 와, 와, 와, 아... 와, 와, 와, 어 와, 와, 와, 어 와, 어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어이 나 살벌한데 오오 오, 성공 성공 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어이 난이도 있는데 클리어.